안녕하세요. 유진석 명학입니다 오늘은 신약사주와 12운성 관계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12운성을 어느 때 적용을 해야 하느냐? 사주 원국에 있는 걸 적용을 해야 하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적용 해야 하냐 특히 적용을 시켜도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사주에서 절지가 돌아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왜 내가 예를 들면 왕한때 사주에서 왕한 기운을 맞이했는데도 운세가 펼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12연성은 그 방법을 사용 그러니까 활용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주에서 활용도가 참으로 높습니다. 오늘은 한번 신약사주 뭐 신강사주도 해당이 되겠지만 신약사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주가 약하다. 신약사주. 자, 일주가 약합니다. 일주가. 일주가 약하다. 일주가 약하면 신약사주냐 당연히 누가 들어왔냐. 운세에서 누가 들어왔냐 면 인성과 인성과 비겁이 들어와야 합니다. 인성과. 인성과 비겁이 들어와서 도와주야 이 사주가 신강할지겠죠. 그런데 고서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한게 있냐면 비겁이 들어올 때 비겁이 들어올 때 훨씬 더 길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길하다. 비겁이 그러면 여기서 12운성을 보자. 신약사주인 경우, 신강사주도 해당이 똑같이 유추해 보고 니다 12운성. 12운성이 무엇이냐? 일단 12개를 알아야겠죠. 절태양이 있겠죠. 절태양. 절태양. 생욕대가 있겠죠.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생욕대. 건왕쇠 병사묘 익혔겠지요.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병사묘 반드시 시리운성을 암기를 해야 합니다. 건은 또 녹이라고도 합니다. 녹녹 녹, 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절과 태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건 자체와 왕 자체, 쇠이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 중요한 묘도 중요하지만은, 12운성에서, 12운성에서, 신약사주에 해당이 되는 사람, 상담을 왔을 때 만약에 중년이다, 말년이다, 그럼 벌써 이 12운성 적용법이 다릅니다. 만약에 초년에 들어왔다, 절제에 들어왔다 해도 초년 자체에 절제에 들어오면은, 끄떡 없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중년에 절제에 들어왔다 운에서 절제에 들어왔다 아 이건 문제가 터집니다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겠죠 12운상에서 그래서 이런 적용방법이 잘 제대로 적용시켜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 2운성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단 그것이 어떠해서 구별이 되느냐 나이별 초년이냐 중전이냐, 말년이냐, 여기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비운상에서 예를 들면 쇠라는 것이 있습니다, 쇠. 아이유아기 때든 아니면 청년기, 청소년기에 예를 들면 쇠가 들어도 저는 그것은 건강에 대한 부분은 끄떡 없습니다. 문제 있어도 끄떡 없다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년에서 쇠가 들어왔다, 이 쇠가 들어오면 말년에서 쇠가 들어오면 분명히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하자가 나옵니다. 크게 아프나 아니거나 아니면 이 시기에 사망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세대도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이런 부분을 깊게 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절이라는 대로 만약에 중년들이라 저는 중년들에서 이런세 가지를 가장 많이 봅니다. 뭘 보냐? 절태사를 봅니다. 절태사. 중년 같은 경우는 자, 절태사를 봅니다. 절태사. 12운성에서 이 부분을 보면 오늘 일단 이거 하나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이 들어왔는데 사주 딱 보는 순간 이건 한 1초 사이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절이 들어왔다. 그러면 절은 뭐냐? 일단 일간이 갑목을 갖고 있다. 일간이 갑목을 갖고 있으면 인 자체가 절에 해당이 되겠죠. 절자체가 제가 잠깐 잘못했습니다. 자, 이 갑이 됐다 그러면 일간 갑이라면신 자체가 절에 해당이 됩니다. 갑 일간을 갖고 있으면 대운이나 대운에서 신 대운이 될때 이거에 해당이 됩니다.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절. 신약사주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약사주에서 중년에 갑이 들어왔는 일당을 갑인데 신을 가지고 들어왔다. 신 갖고 들어면 이것은 뭐냐 말 그대로 굉장히 초치하는 현상을 받게 됩니다. 악재를 겪게 됩니다. 중년에 한해서 초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절진데 이런 부분을 활용할 줄 알아요. 야 을이다 그러면 일간 을이다면 신약사주에 해당이 되면서 신약사주에 해당이 되면서 을은 유에 해당이 되겠죠. 유대운이 들어올 때 특히 그렇다. 만약에 병이다 그러면 일간이 병이다. 신약하다. 그러면 해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이다 그러면 일가 대원에서 자에 들어올 때 이것이 다절제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절제. 절제. 절제에 절제 들어올 때 이럴 때도 분명히 십중팔고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잠시 다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절제인데도 어느 시기 나이대에 들어져서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도 중년에 들어왔을 때는 저는 그때 사람들이 상담을 와서 또는 상담 시 자기들이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한다,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 문서를 잡고 새로운 일을 변화를 취하려고 한다 할때 보편적으로 말리는 편입니다. 자, 일단 시작 사주는 뭐냐? 신학사주는 가장 중요한게 인성이 두어는 것과 고세스는 비검이두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뭐냐면 녹 건과 왕을 해당이 된다. 12문서에서 건은 녹이라고 합니다. 녹 자체. 녹 왕. 건 왕. 그러면 건 왕은 뭐냐. 갑을 갖고 있다. 일간이 갑이라 그러면 이음 자체가 건에 해당이 됩니다. 건 묘가 왕에 해당이 되고 배움 자체에서 신약하니까 당연히 비견, 비겁이 어온다는게 들려야겠죠. 비견이 들어오고 비겁이 어릅니다 그래서 일주가 강해지겠죠. 일주가 약해서 강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사주가 좀 힘이 생기니까 이간목일강이 자기 영장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이간목일강을 갖고 있으면 인과 묘라는 자체가 건에 해당이 되고 얘는 왕에 해당이 된다 일간 을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일 자체는 뭐냐, 묘하고 인이라 해당이 되겠죠. 인대어, 묘대응이 두르면 건묘, 인대응이 되면 왕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왕.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참고해서 그냥 머리에 암기를 해야 합니다. 자, 중요하잖아요. 일간의 신약 사주가 일주가 약한데, 건왕이 될때 인성보다 빅업이 먼저 들어왔을 때 일단 얘는 거기에 통근을 한다는 그 통근 뿌리를 두니까 이놈 자체가 자기 영량을 발휘하려고 한다는 거지 인성보다는 얘 통근 뿌리를 갖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기 영량을 발휘하는 것이 깊다 그래서 신약사준데 인성보다 빅겁이 들어오는 것을 참고하는 겁니다. 장명에서 그래서 이름 지을 때도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얘를 갖고 얘를 갖고 어떤 부분을 갖고 더 중점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야만이 장명으로서 효력이 있다. 개념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해야 하는데 인상이 부족해서 인상 자체를 신작해서 틀이 되면 은 인상도 잘못된 인상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백에, 일간 가백에, 만약에 작아들어왔 인상이 부족한다 자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과연 저것이 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명시, 개명시에 잘 참고를 해야 합니다. 신약사주인 경우처럼, 신약사주인 경우, 사주에서 신약한 경우, 1 2운석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1 2운석 일단 신약한 거구나. 그러면 사주에서 건과 왕이 두느냐 안 두느냐, 대원에서. 이걸 먼저 봐야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사주가 지금 현재가 40대냐, 50대냐, 70대냐 이걸 놓고 봐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터졌구나 이걸보죠 그러니까 이 40대는 이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운성을 저는 사주, 제가 왜이 강의를 하면 12운성을 쉽게 보지 말아라. 12운성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사주 설명하는데 좋습니다. 사주를 본다면 당연히 사주는 딱 먼저 중요한 것이 격국이죠. 격국과 용실을 봐줘야겠죠. 진신 봐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현재 부분적으로 현재 이 나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볼수 있겠죠. 통괄적으로 보는데. 통괄적으로 당해 보는데 십이 운성 활용법을 이야기합니다. 얘를 놓치지 말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진맥을 하는데 십시일반 십이 운성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관계에서도 또 전체를 유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십이 운성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신강 사주인 경우 반대로 사주가 신강하다 그러면 반대로 이것이 이동면건과 왕이 들어올 때는 사주에서 건과 왕이 들어오면 사주가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길다 분산되고 흩어질 것이다. 그때는 악재일 것이다. 믿는 도게 발등 지킬 것이다. 가장 악운이 적군으로 변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겠죠. 사주 신약사주 오늘 신약사주에서 제가 이살활용법 심리운성을 활용법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왜 제가 이 강의를 했냐면 심리운성을 별로 중요시 여기기,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떻게 그것이 활용되는가를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한 일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